오늘은 부적 내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적은 그린다 쓴다 라고 하지 않고 내린다고 합니다 애교가 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서예나 그림 등 모든 예술도 자기 내면의 신을 깨워서 발현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창조적 예술은 그 파장에 모두 힘이 있습니다 부적은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알고 요청한다는 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부적은 노르웨이의 구독자께서 신청하신 겁니다 타라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실 예정인데요 그 카페, 거실 부적을 신청하셨습니다 아, 부적을 내리기 전에 우선 심상치 않은 부적의 도구부터 살펴볼까요? 기본 종이는 괴황지입니다 회화나무꽃과 열매의 즙으로 닭지에 물들인 것을 말하는데 음력 7월 7석에 꽃이 벌어지기 직전에 따서 동짓달에 물들이고 말리고 이것을 9번 반복합니다. 마치 좋은 차를 구중구포하는 것과 같고 죽염을9번 굽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렇듯 아홉이라는 수리 속에 지극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양지는 아주 드물고 진귀하죠 요즘 시중에 나오는 교황지는 대부분 시작꽃으로 물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법대로 잘 만들어진 최고급 교황지를 구했죠. 전지 한 장에 10만원이 넘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밝은 아이보리색 이것도 교황지랍니다. 그리고 부적은 경면주사가 주재료입니다. 천연광물인데요. 동호보감에 나오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은 극강한 양기 파동을 발사하기에 음한 기운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적은 이 괴황지와 경면주사라는 강력한 아이템으로 그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빨간 물감으로 그래도 되지 않느냐? 아, 그건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는 가루로 되어 있죠? 이것을 녹여서 물감처럼 만들어줄 용제가 바로 산초압착액입니다 참기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시중에 저렴한 용액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법대로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잉크와 먹물이 다른 것처럼 참기름과 산초액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산초의한 병을 얻으려면 산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 병의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답니다. 다음은 붓입니다. 부적붓은 서예붓과는 좀 다릅니다. 탄성이 강해야 하고 가는 선이 끝까지 잘 빠져야 되고 함부로 갈라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둔해지죠. 그래서 족제비털, 쥐수염털 등을 쳐줍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붓은 족제비털인데 아주 만족스럽더군요. 이런 원형 도안으로 할 때는 기본선을 연필로 희미하게 잡아둡니다 부적에는 재물부적, 건강부적, 사랑부적, 이사안택부적, 재난방지부적 등이 있는데요 오늘 내릴 부적은 그 부적들의 장점을 종합한 맞춤부적입니다 중앙에는 타라보살을 위치했어요 그 카페 이름이 타라이기 때문이죠 타라보살은 관음보살의 눈물, 그 정화로 만들어졌으며 자비의 화신이자 모성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일이 상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만사대길부 동료나 직원이 오너와 하나 되어 충심으로 고객과 회사를 위하도록 돕는 충심부 집안의 삿된 기운을 말려버리고 기쁨과 풍요를 가득 채우며 음식의 맛이 나도록 돕는 조왕부 돈을 당기는 강력한 힘을 지녀 업소의번창에 매우 효과가 좋은 제수대통부 타라와 일체라고 할수 있는 관세보살의 비자인으로 믿고 맡기는 이에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어준다는 관음성취부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도록 천신의 위력으로 돕는 총명부 자신감을 촉발하며 내면의 위대한 잠재성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득자신부 천신의 도움으로 심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되어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돕는 학도 희선부 이 엄청난 부적들을 한 종이에 모두 담을 겁니다. 부적은 하나의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입니다. 맹신하면 그저 미신이지만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면 아주 멋진 문화예술일 수 있으며 현실 창조 기법이기도 합니다. 부적은 파장의 진원지를 만드는 것이며 파동의 심볼이기도 한 것이죠. 아, 부적을 소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비공개 부적이 있습니다. 자기 지갑이나 폰케이스 등에 잘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는 거죠. 이 경우에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남이 그 부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소지자의 믿음에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부정탄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부정하면 부정타요. 또 바람방지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베개 속에 넣어두기도 하는데요. 이게 들키면 <웃음> 서로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부적은 부적 소지할 분에게도 좋아야 하지만 카페의 고객에게도 좋은 파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아예 벽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께도 이 긍정적 파장을 공유하고자 저는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그래서 족자를 만들어 해외로 배송할 겁니다.